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테의 팬터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어, 까르테의 대표 라인 중에 하나죠 아주 유명하구요 이 제품은 미디움, 스몰, 미니, 미니, 스몰, 미디움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답게 이쪽에서 이쪽이 22mm 러그를 포함한 아래서부터 위에가 30mm 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15.5 이구요 기본적으로 이 시계는 여성용 시계입니다 레퍼런스 넘버가 1320 그리고 현재 매장가는 491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중고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하지만 보시면 엄청나게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제품이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 제품의 사진과 현재 가격이 얼마이고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더블히든 폴딩 클래스푼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르띠에 각인이 보이고요. 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뒷판을 보시면 가르띠에가 있고 방수 이 방수는 30m 정도 되는데요. 음, 생활 방수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제품은 쿼트입니다. 즉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. 여기에 레퍼런스 넘버가 있죠. 1320 이와 같은 시계가 되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레퍼런스 넘버 1320 스몰 사이즈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짠!